나와 둘이 함께 늙어가자던 습관처럼 뱉던 말 아직 여전하니 뭐든 나와 함께 한다면 그저 좋다던 예쁜 얼굴 생각나는 밤 나에게 늘 맞춰주던 너 익숙함이 커 지키지 못해서 그때 내 얘기에 귀 기울이던 너의 앳뜬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 또두 들어드릴게요 아직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기다린다면 그대여 다시금 내 곁에 있어 질투어린술주정 지켜요 사랑은 처음이라서 그대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